안녕하세요 써니팬입니다 예전 1996년 한 패스트푸드 업체의 CF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천원으로 뭘 먹지? 요즘 한국에서 천원으로 살수 있는 물건들은 다이소 제품 정도인데요 베트남에서는 천원으로 살수 있는 아이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에서든 천원 이하로 판매하는 사탕이나 면봉, 이쑤시개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비싸지만 베트남에서는 저렴한 아이템 위주로 만들어 보았으니 여행을 오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코코넛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날씨가 더워 조금만 걸어다니다 보면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럴 때 길거리에 파는 코코넛을 한잔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맛은 그냥 밍밍한 물 맛이지만 설탕이나 시럽 등이 들어간 다른 음료보다 건강에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앉아서 먹는 의자가 있는 곳의 경우 만동에서 이만동 사이이고 의자 없이 그냥 판매만 하는 시장의 경우 만동 전후로 판매를 합니다 다음은 베트남의 먹거리 중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반미 샌드위치입니다. 파괴 트빵 속에 계란, 고기, 각종 야채를 넣어서 파는 이반미의 가격은 위치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보통 만동에서 이만동 사이입니다. 최근 이반미 전분 프랜차이즈 매장이 많이 생겨서 그곳에서는 약간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반미는 길거리에서 사먹는 것이 제맛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길거리 떡볶이처럼 말이죠. 오뎅을 볶아서 넣은 밤미와 고기를 넣은 것도 있고 계란만 넣은 것도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밤미는 고기와 야채, 계란을 넣어서 가격은 12,000동이었습니다. 능미아를 아시나요? 사탕수수를 갈아서 얼음에 넣은 천연웰빙 설탕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탕수수에는 비타민 E와 식이섬유가 많아 노화 방지와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하니 오셔서 꼭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작은 컵의 경우 5,000동, 큰 컵의 경우 1,000동입니다. 10 참고로 작은 컵의 사이즈는 대략 350cc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베트남의 저렴한 아이템 하면 또 담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비흡연자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지만 흡연자 분들의 경우 베트남은 참으로 여행하기 편한 곳이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한국이나 다른 선진국과는 다르게 길거리에서 흡연이 잘롭고 대부분의 한국 식당 또한 흡연이 가능합니다. 물론 몇몇 곳의 경우 금연석과 흡연석을 따로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 흡연을 위해 밖으로까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물론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혹은 백화점 내에서는 그연이니 참고 바랍니다. 담배의 가격은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보통 여행자 거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사는 게더싼 편이지만 여행자 거리의 경우 길거리에서 파는 담배가 편의점보다 더 비싸니 편의점에서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보로 담배의 경우 길거리에서 5만 동을 부르길래 편의점에서는 3만 동이라고 저기서 사겠다고 하니까 3만 동에 가져가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행객분들의 경우 그냥 믿고 편의점에서 사시는게 편합니다. 편하니까 편의점 편의점 이야기가 나왔으니 편의점의 대략적인 시세를 파악해보면 일단 한국 제품인 음료나 과자는 확실히 비쌉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아쿠아피나 생수의 경우 500cc 한병 기준으로 5,000동이고 콜라, 스프라이트, 판타 등의 음료는 큰 병의 경우 만동입니다이 중에서 가장 한국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레드불입니다. 2011년 하반기 한국에 레드불이 출시되었을 때 판매가격은 2,900원 이었죠 물론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고는 하더라고요 베트남에서는 이 레드불의 가격이 한캔의 패밀마트 리 편의점 기준으로 12,000동입니다 그외 TMI로 1,000원 이상의 가격이지만 한국과 비교하여 저렴한 것들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리면 미용실 가격입니다 여행자 거리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지만 이곳에 가시면 미용실들이 몇개 몰려있는데요 별다른 일정이 없어서 뭐 할까 고민 될때이 지역에 방문하셔서 샴푸나 귀청소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골목상권에 있는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미용실의 경우에는 샴푸를 50분 동안 해주는데 3만 동의 가격도 있더라고요. 한번 받아보니 두피 스케일링을 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외에 시장에서 파는 야채와 과일, 돼지고기의 가격도 많이 저렴한 베트남이지만 시장 가격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추가로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